이게 제 차예요, 이거? 녹색 차, 오세럿, 버추를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웃음> 내가 이 차를 얻기 위해서 두 시간 동안 고생을 했지. 구금 타이밍 딴 건데? 아, 그렇죠? 오, 왜 이렇게 빨라요? 뭐야, 왜 그래? 어. 우와 진짜 너무 빠른데? 최고속도 4칸 반 가속력 4칸 반 근데 제가 봤을 때 실제 가속력은 4칸 반이 아니라 7칸돼요 프리드마인드? 아 이게 그 정신병원 마크구나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정신병원의 마크 내부는 솔직히 뭐 별거 없어요 자이동수모델 그때까. 그렇지 보시면은 장수풍뎅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이동수타트아아아아아아아아수 있어 그수 있어 여러분 들이 문자 가지세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만히 개조를 해 볼게요.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뒤쪽에 에어레어를 달 수가 있어요. 카나다 같은 게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소형날개 달아 드릴게요. 내구도 프로. 그다음에 방탄 장갑. 달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방탄 장갑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 프로. 그다음에 범퍼. 먼저 앞 범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무려 14가지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큼지막하고 멋있는 거로. 2차 슈퍼 스플리터. 그다음에 뒷 범퍼는 이미 개조가 돼 있어요. 1차 트림 디퓨저가 돼 있는데 저도 이걸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엔진 프로. 그다음에 소형 날개 옆에다가 날개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뺄게요. 경적은 사람들레스루프그 다음에 이마디테크 원격 조종 유닛이랑 미사일 전파 방해 장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원격 조종 유닛. 보러드릴게요그 다음에 조명, 제돈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 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민트 그린. 그 다음에 상징, 프리드 마인드 상담 치료소. 이게 괜찮거든요. 어쨌거나 다른 상징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기러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접 칠레, 슬레, 짜라면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레이스, 옐로우, 펄, 왕택은 블루. 그 다음에 2차 색상 같은 경우는 메탈 그서 카본 블랙 자, 그다음에 트림 색상, 내부 색상 같은 경우는 캔디 레드, 지붕 같은 경우는 지금 개조가 전혀 안되는데 스포츠 레이싱 스쿠, 그다음에 스커트. 근데 이거는 뭐 개조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스포일러. 이것도 굉장히 이쁜데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차 GT 스포일러 골라 드릴게요. 서스펜션은 가장낮게 그다음에 트렁크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자, 그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 드리겠습니다. 익스프레스 웨이 타이어 향상, 방사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취향 보는 자 이제 개조합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이번 신차가 정말로 멋있어요 와 전기용품 완전 무선 새 품목 엄청난 절약 우와 정말 대단한 한국어 정말 멋진 자 다음에는 이 자동차에 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발 두발 세발 네발 다섯발 여섯발 일곱발 여덟발 여덟 아홉발 열발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아 열여덟발에 폭파가 된 것을 볼수가 뭐야 살아있어? 아 이제 터졌다고요? 1 8발에 시동이 꺼지고 1 9발에 폭파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한두 발 차이 날수 있는데 보통 이제 1 8발에 시동 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 오셀러 버추가 나왔으니까 뭐 해야 되죠? 드래그레이스를 해야죠 자 그렇다면 이제 드래그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클라스 드라우그룹 그렇티비즐란텐 이분은 맨몸으로 달려요 페가시 토레아도르 오프레서 MK2 벤팩터 BRA D클라스 템파 무기와 파이로 룩소로 디럭스 레이저 HV 리프, 페가시 토레르 엑소 오래들어서 가장 화려한 라인업 3,2,1 출발! 가자! 와구조 차량 뭐야 아, 네. 아 파이로! 아 파이로가 스탈링 자 스탈링 지금 준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1등 누구죠? 오 레이저 온다 레이저 레이저 저같이 경우는 여기서 6등! 오! 파이로도왔구요자 1등 누가 근데 일단은 지금 부스터 차량들이 1등을 했고 그리고 일반 차량 중에서는 오셀럽 버츄가 가장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 절벽이 있는데 여기를 넘어서 가볼 거예요자 우측이나 멤버를 보시면은 지금 리무진, 비진한테룬잡아가참전 했구요 룬잡아가 오프로드 최강자 문방님 튕겼어요? 룬 잡아 타가지고 저주를 받으신? 자일단 준비하시고 출발! <웃음> 아니 방금 뭐야 방금 뭔가 지나가는데 자보시면는 드라우그로 성공 비즈니한테 거의 날아가죠? 바이크도 성공 다음에 토레로 엑소. XO. 토레로 엑소도 너무나 쉽게 성공 그렇다면 저도 성공하겠죠? 마찬가지 저도 매우 손쉽게 성공하는 모습 근데 이거는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도움답기에 없이 갈거요 준비하시고 출발 보시면는 힘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올라올수 올라올수 올라올수 올라올수, 올라올수. 올라갔어! 올라갔어! 여기까지! 오프로드 타이어가 아니라서 약간 좀 그립이 밀려요. 하지만 힘만 보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